어디서 셨습니까 네. 평택에서 왔습니다. 평택 평택에서 고인까지네 네. <웃음> 얼마나 걸리죠? 지금 한 2시간 어, 한 10분 정도 걸린 것같그 어떤 일이 오셨어요? 아, 제가 그, 우리 사장님 그 유튜브를 많이 보고 해서 이그 마늘 노하우에 대해서 사장님한테 좀 조언도 여쭙고 이렇게 해서 좀 내년 마늘 농사 좀 대비하기 위해서 음. 그 사장님한테 좀좀 공부 좀해러 왔습니다. 그늘을 궁금하신 분들 좀 해보시죠. 사장님 제가 그 궁금한 게이 네. 아, 마늘 그 아, 3,000통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네. 어, 태비를 어떤 거를 쓰는 것이 어, 피해 사례가 없는 것인지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그거 일단 우선적으로 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앞에 그 태비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만들 때는 어, 데, 우분, 우분 음, 네. 한 70%에 네, 네. 개분 한 30% 음. 저희는 가까운데 또 승마장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말똥이 있습니다. 네. 아, 아. 승마장 거기 네. 보면 80%, 80% 90%가 톱밥이고 음. 나머지가 이제 말똥이었거든요. 그런 걸 넣어준다든지, 아니면 근처에서 나오는 파세목. 네. 파세목하고, 어, 태비장에서 이렇게 만들 때, 음. 그 장비를 들여서 1년에 한, 최소 한 10번 가까이 이렇게 숙성을 시켜서 이렇게 자주 비벼줘야 되죠. 아, 네. 섞어주고, 아. 그 다음에 그걸 사용을 했었, 했었거든요. 아, 네. 네. 그러면 아. 뭐, 거기다 돈분 조금 들어가도 되고, 다른 그 태비들을 넣어서 어떤 태비를 쓰든지 간에, 음. 어, 숙성이 돼서 <웃음> 아모니아 가스가 발생 안될 정도로의 어, 숙성을 시키셔야 됩니다. 고속을 네. 시켜서 사용을 하셔야 어, 가스 피해도 없으시고, 네. 그다음 고자리 파리부터 시작해서 응애라든지 음. 그런 충에 대한 네. 그런 피해도 없을 거고 네. 어, 마늘 같은 경우는 네. 흑색사금 균액병 충과 균의 피해들이 어, 미부숙 대비해서 네. 많이 아, 생기거든요. 숙 대비해서 네. 어.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그 태비를 만약에 살포를 네. 해놨을 때도 네. 냄새가 별로 안날 정도로 안그 수분 유지가 잘 되고 암모니아 가스가 다 빠지고 이제 부숙이 잘된 네. 그런 태비를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네. 요즘은 태비 요즘, 안, 안 하고 하는모르겠네요저 같은 경우는 태비 사용을 어. 작년부터 안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만안 하신다고? 예안 네, 하고 어. 이제 그 섬유질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수장라스를 넣고,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미생물이 들어가 있는 네. 어, 그런 유박들. 강한, 그냥 기존에는 유박에도 조금씩의 미생물들은 다 들어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약한 미생물 말고 네.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강한 미생물을 넣은 그런 또 유박들을 사용해서 네.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연작장애라든지 어. 땅속균충에 대한 그런 그 예방도 되고요. 아, 그 제가 좀 헷갈리는 게 미생물을 쓰시면 네. 이제 그 살균제를 또 투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미생물이 죽는 게 아닌가요? 어, 일반 뭐그 다이센이라든지 뭐 베너람이라든지 이런 그런 살균제, 종합 살균제라든지 이런 네. 균에는 미생물들이 죽지는 않습니다. 아. 같이 섞었을 때 활동력은 떨어지지만 아.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 네. 어, 마이신겔 동제, 마이신그 음. 같은 그 살균제를 썼을 때는 균은 다 죽어버립니다. 아, 네. 그 일반 뭐 황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그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일반 살균제로는 그 미생물을 네. 죽일 수는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 제가 그 여러 저기 그 유튜브를 보면서 느낀 게 대부분 그뭐 황을 많이 써, 써 쓰면은 마늘이 좋아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황을 쓰게 되면, 세면. 이제, 작물 자체에 맛, 향, 때깔이 좋아지면서, 네. 어, 그리고 땅 속에 또 황이 들어가면, 네. 그, 특히 마늘, 네. 마늘, 뭐, 양파, 양파, 뭐, 감자 이런 종류들은 네. 또 황을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단그라스하고, 그 다음에 미생물을 포함한 유박하고, 네. 그 다음에 황성분이 들어있는 아까 그 SM, 생판 황을 제가 기표는 네. 안 해놨지만 네. 어, 가리가 이제 황산가리 함유량이 이렇게 네.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이 정도를 넣으시고. 네. 이제 그. 그 토양 살균제 살충제 사용하고 아. 그렇게 해서 이제 장만. 아, 하죠. 그렇게 어, 평택에서 그뭐 마늘 재배하시는 분이 겨울에 네. 겨울에 냉해를 막기 위해서 부지포를 씌우는 거를 네. 안 씌운다. 자기는 안 쉬우면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안 쉬워도 네. 되긴 되죠. 그해 겨울이 날씨가 영하 뭐 10도, 12도 상당까지 내려가고 말건지 아니면 한파가 와서 영하 뭐 18도까지 떨어지는 그런 날씨가 뭐 하루 이틀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영하 15도 되는 그 기온 자체가 그 한해께 동해를 많이 입은 해가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때는 영하 15도 이하 떨어지는 날이 20일이 넘었습니다 아한 개월 동안 아 그런 해에는 그냥 마늘은 어, 피해를 많이 봅니다 특히 스페인 아 마늘 종 같은 경우는 네, 뭐그 의성에서 보통 이렇게 하는 육종 마늘 같은 경우들은 네. 겨울을 잘 버틸 수가 있는데 아 어, 스페인 마늘 같은 경우는 벌써 이만큼 컸잖아요 겨울 오기 전에 네네. 그리고 그 그렇게 겨울에 동해를 안 받게 하려고 하면은 네. 어, 겨울동안 수분 관리 비닐을 씌우시든 안 씌우시든 땅 속에 수분이 많을 때는 동해를 덜 받습니다. 그런데 아땅 속에 수분 유지를 못 시켜주시고 많이 가물었다, 음. 날씨가 많이 가물고 많이 추웠다. 음. 그러면 그에 동해 피해가 엄청 많이 발생합니다. 아, 아예 이렇게 그 피어나지 못할 정도로 심한 건가요?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냥 아 뿌리가 그냥 물러서 죽어버립니다. 그냥 꼭 봄에 가서 쑥 꼽으면 그냥. 밑에가 아, 다썩고 있습니다. 농사가 있는. 네, 사형 네. 같은 경우 지금 고구마 농사를 네. 2만 평하신다그랬잖아요 네. 그걸 하시다가 마늘로 전향을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고구마 밭들 배수가 특히 또좀잘 되잖아요. 네. 배수가 잘 되는 땅에 고구마가 되기 네. 때문에, 그런 땅들은 수분 유지시켜주는 게 관건입니다. 예. 네. 보통 한 2월 뭐 말이나 초 정도에 이렇게 균에 대한 살포를 뭐. 요즘에 부지품 씌우기 전에. 네. 아. 먼저 한번 하고 아, 네. 네, 부신고 벗기고 한 다음에 영양제와 같이 넣어서 네. 한번 해주고 아, 어, 병이 수. 걸렸을 때 사, 약을 눈에 보일정도 되면 전밭이 다 퍼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네. 예방약은 가격이 쌉니다. 아, 네. 치, 병에 걸려버리면 치료약을 사서 쓰려그러면 비싼 약을 써도 잘안습니다 네. 우리가 사람이 어 몸살 기운이 조금 있고 감기 기운이 있을 때 감기약 종합감기약 약국 가서 하나를 네. 사서 먹고 그렇죠. 자만서푹 자면 괜찮아지는데 그렇죠. 하면 콧물 나고 기침하고 가래 음. 나오기 시작했을 때 아무리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약을 먹어도 음. 며칠 그 기간이 네. 걸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어, 미리 음. 예방 차원에서 어떤 농사를 지시더라도그 음. 예방을 주기적으로 해주시는 게 금액적으로도 돈이 들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사장, 사장님한테 <웃음> 네. 여쭤보면은 되겠네요. 아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핵심적인 게 이제 풀 잡는 거, 그걸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그거를 진짜로 이제 꼭 배워야 될 부분 이거든요한번 <웃음> 네. 뿌리면은 뭐 30일 이상 네. 가는 그런 거풀량이 있다. 바라억제제. 바라억제제 네. 네. 바라 네. 뭐 이렇게 그.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네. 이제 풀그 종류에 네. 따라서 네. 이렇게 다른 네. 그몇 가지의 네. 그런 발화 억제제들이 있는데, 네. 그걸 처음에 또풀 때문에 너무 진하게 독하게 치시면 네. 약해를 입어서 음. 뿌리가 또 성장을 잘못 합니다. 아, 네. 네. 풀안 나는 약이 좀 비싸고 좋은 약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네. 풀도 안 나지만 작물도 잘못 겁니다. 성장성이 떨어질 수밖에 음, 없습니다. 사장님그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아, <웃음> 풀안 나게 하는 거. <웃음> 그러면은 그러면 얼큼 이제 마늘는 이제 잘 자랄 것같아요 그리고 저기 그 평택시에서 네. 그 우리가 그 미생물을 갖다 공급을 해주거든요. PM 나 예, 예. 네. 여러 가지 미생물을 갖다가 이렇게 네. 배양을 해가지고서 농민들한테 제공을 해주시는데 네. 그런 거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영양대로 주면 어떻게 좀 효과가 더 좋은 건 같아요. 음 훨씬 낫죠. 아, 네, 근데 이제 EM균 <웃음> 이제 그땅 속에 들어가서 그 균이 그 토착 미생물, 땅 속에 네. 기존 미생물들이 있을 까요 네. 거기에서 경합해서 어,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좀 많이 낮습니다. 어, 최고 길게 살면 한 보름 정도, 한 음. 15일 정도. 음. 지나면 그 뿌려준 뭐 관주를 하시던 네. 뿌린 미생물들이 어. 소멸된다고 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자주자주 자주 사용해 주시는 네. 게 네. 낫고요. 네. 그보다걸 연면시기로 네. 그, 그 미생물하고 황하고 섞어서 이렇게 영양제로 이런, 이런 개념으로 주면 어떻게 뭐 뿌리에 어떤 뭐더 좋은 좀 효과가 좀나아요 그건 제 개인적으로 궁금하게 서 생각이 돼서. 뭐, 황을 주던, 아니면, 뭐, 일반, 뭐, 그, 영양, 뭐 질소인상가리가 들어가 있는, 일반 다른 영양제를 주시던, 뭐, 주기적으로, 네. 어, 미생물을 섞어서 네, 같이 주셔도 아무, 해가 안 납니다. 아, 그렇죠. 네, 그렇죠. 뭐 주기적으로 이렇게 뭐, 10일에, 사, 10일에 한 번, 15일에 한 번, 네, 네, 네. 뭐, 아니면 좀더 자주 치고 싶으신 분들은 음. 더 자주 치셔도 음. 되고, 사람이 힘들어서 그렇지 아, 어, 양분 힘든... 공급을 해준다고 작물이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아, 네. 너무 과한 그 양분을 한꺼번에 네. 많이 주시면 아, 이게 네. 뭐 한낮에 아, 날씨가 뜨거운 날 네. 이런 날은 안 치시는 게낫고요 그렇죠. 아침 저녁으로 시간날 때마다 네. 어, 작물들이 주인 발자국 네. 소리 듣고 큰다는 말이 그만큼 관심과 애정을 많이 쏟아주면 네. 잘 큽니다, 아, <웃음> 잘 큽니다. <웃음>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이렇를 <웃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죠. 저희 제 입장에서는 아주, 어, 좀 절실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저가좀 음. 절실한 마음으로, 음, 꼭, 예, 또 이제 성공을 시켜야 되니까. 뭐, 제가, 뭐, 아는 거 별로 없지만, 네. 뭐, 아는 한 도움이 될수 있는 만큼 제가 최선을 다해서고합니 감사합니다. 열심히 또해드겠습니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e we go! Yeah. <laughs>